음 생각보다 이거 계란 만드는거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뭐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건 어떻게 동심도를 잡냐 동그란 원도 똑같아요 그냥 타원일 뿐이지 이거는 계란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대충 캐드로 그리고 관봉 소재인데, 그냥 면 내고, 전반 잘못했죠? 면 내고, 을 못하나, 선반을 외경도 깎고, 단면 내고, 외경 깎고. 중면치 주고 그다음에 센터를 뚫어요. 그러면은 이 단면과 외경과 센터는 제로점이 나겠죠. 제가 왼쪽은 비철, 오른쪽은 철로 한번 깎아봤거든요. 그다음에 깎은 쪽 선반 쪽을 물고 이렇게 가공을 해요. 어떻게 가공을 하냐면은.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요 이게 다 원을 잡아버리는거죠 보면은 캐드에서 좌표를 따야되는데 이렇게 이쪽이 시작점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9 돌리고 T넘버는 3으로 해갖고 G42로 VBMT로 허용각도가 45도 잡고 이까지딱이까지다 잡았죠 이쪽 까지 다 가공을 하는거죠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담면 내리고 50에서 사이클 시작해서 쭉쭉 해갖고 넘 위로가고 위로가고 여기서부터는 뒤에 가공이에요 뒤에 이 뒤에 라고 29.06 이죠 29.06 뒤에까지 가공하고 좀더 빠졌어요 앞으로 음, 앞으로 더 빠지고, X는 이렇게 빠져야 돼요. 아니면 은 g 박더라고요그 다음에 이건 정삭 30에서 단면 내리고 마이너스 뭐, C에서 제로점을 잡은 다음에 올리고 올리고, 알 잡고, 알 잡고 가고, 2만 가고, 50으로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런식으로 뒤로 한가지 문제점은 제가 이걸 너무 길게 했다는거예요한 <웃음> 10mm, 5mm만 하면 되는데 짜토리를 좀 잘라서 하다보니까 길이가 길더라고요음그 다음에 이건 그냥 철 깎은거고 그 다음에 제가 원형조로 깎아도 되거든요 조로 이렇게 깎아도 되는데 솔직히 쓸 일이 없잖아요 한번 깎으면 은 근데 어떻게 잡을까? 원형을 어떻게 잡을까? 간단하게 단면 하나 내리고 구멍 하나 뚫어가고 면치주고 하고 가열을 됐어요. 심업대를 밀어요, 심업대를. 처음에. 왜냐면은 이 부분은 3반에서 제가 깎고, 심업대를 밀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조로 깎고 잡았기 때문에 제로제로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 3번 작업이 되고, 이쪽을 조 깎은 걸로 잡고, 이쪽을 가공했으니까. 예. 근데 한 1000분의 2나 1000분의 3한듯 까딱까딱 거리거든요. 잘안 보이는데 이게 아이고 이게, 이게 뒤에가 완전히 다 되는 게 아니고 구로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알로 잡았으면은 지그에다가 알로 잡았더라면 아에 맞춰서 좀더 낫겠죠 그리고 또 조도 그렇고 근데 뭐 이거는 대충 만드는 거라서 대충 나보로 치면은 맞거든요. 맞거든요가 아니라 맞췄어요 그리고 1차때 너무 길게 남긴거 실수 다 깎아 냈어요 <웃음> 1차 가공은 이렇고 이건 2차가공로2로 해갖고 지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안보여 아, 뭐 음.. 1mm 남고다 단면 내리고 다이얼 한번 내봐야돼요 황사 하고는 영상에서는 안나왔는데 다 내리고 다 깎고 이런식으로 위에가 많이 살이 남아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 잠깐만, 어디고 응그 어. 다음에 외경으로 외경을 천천히 차 천천히 깎았어요 흔들릴까봐 그래도 다이얼은 대봐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빠졌던 부분 정삭 부분 하고 일, 아까 저희가 황삭 때 1mm 남겼다 했잖아요 이거를 보정을 한 0.30 넣어가면서 가공을 했어요 혹시 단이 질까봐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단이 질까봐 근데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은 살짝 더왔어요한 1mm 정도 더 가고 싹 올리고 이거는 내가 예시로 프로그램을 한 건데, 음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면 마무리 정사. 뭐 화질 왜 이렇게 안 좋지? 저는 이렇게 계란 모양이 나. 앞에 보면 티가 안 나죠. 뒤에도 보면 마찬가지. 여기 부분 딱 피칼로 닦아주면 더 좋고. 나머지는 이건 제 실패작. <웃음> 절단 안 해야 되는데 절단 해갖고 찌이안 <웃음> 잡히네요. 잡힐 줄 알았는데. 그래갖고. 그라인더로 갈았어. <웃음> 갈고 닦고 <웃음> 떼파 내고. <웃음> 음. 사, 다시 또 <웃음> 사보 사보 내고 떼파 내고 수세미 내고. 1칼까지 마지막이 되고 <웃음> 대충 살렸어요 <웃음> 네 이상입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재밌습니다